<스> <웃음> 안녕하세요. 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예뻐 아네 안녕하세요. 네. 양력으로 97년 네. 12월 18일이요. 시간은 새벽 4시 요어 03년 6월 27일이요. 언니 혹시 시간을 알고 계신가요.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오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부모님 중에 먼저 돌아가세요. 어, 없어요. 여러러면얼굴분이넓분 여러분, 여러분, 여신편인가요 지금은 넓어요 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시러분 여러분, 여러시 여러분, 여 이 필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아주, 버라이션데요. 일단은, 자, 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검토를 좀 매겨드리고 있고요. 승에는 일단 속되이고 쥬가! 인데요승미숲미를 깔고 있네. 쉽지도 아요 그래서 일점만점이영 음. 0점이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감목 같은 경우는 차를 막 뛰어놀고 있는 말이에요. 이감목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분, 검님의 어, 신금이 오면. 허리를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얼 적으로는 25점 맞죠, 영점이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 전 본다면 건님은 미소를깔고 있고 예린님은 오아를깔고 있다. 25점 맞죠, 25. 두 분이 성향적으로 잘 만든 게 있다 건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면도 있는 있네요. 성향이 건님 같은 경우는 조금 따뜻한 성향,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죠. 예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순안 네. 좋아. 좋지 않은 궁합에 속하고요. 남자에게 보는 기준이 외모를 좀 많이 본대요. 예린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성을 취극가는이유서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여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엄마 같은 사람, 그런 상 안다는 거죠. 예린님은 말을 조심스럽게 잘할 수 있는 경향. 예린님은 연하랑 인연이 많아요. 인연이 연하거나 아니면 되게 예쁘게 생겼거나 아니더라도 내가 왜힘 줘야 될것같아배우자운 같은 경우는 이 남자분이 의식주가 풍요로우신 사람이고요 어 나를 조금 많이 챙겨주는, 외모가 좀 하얘신 분그러니 회사 생활을 깜뜻하게 하신다는 가같이세련이가 넘치는 여자분 외모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리 커리어 오면 가능성이 높고 교육비사하다고 몸이 완전히 건강하신 배우자 아오고 약간 체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이별수가 들어오는 시기는 소설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지? Yes. 예린님 왜 What? 결혼은 들어와 있어? 누군가 <웃음> 계속 결혼은 왜 okay. 이렇게? Okay. 하반기에 은님한테 이별수가 좀 보이네요 예린님은 없어도 뭐 이별가 나만 괴로운 거야 예린님은 난 괜찮아 나는 타격이 없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두분다 나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밀트를 원치 않는다면, 미리님이좀더 남자친구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줘야죠두분다 그런 부분을 잘 견딘다면, 올해는 잘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내면까지 간다 보면, 미리님은 어, 그런 게 없네요. 또다시 음. 건님한테 또이글스가 들어와 있네. 남자친구분을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금쪽 음. 의병을 조금만 조심하셔야 되는, 다각도병이 뭐냐면, 음. 혈관, 콜렉스 테어 이런 피에 대한 병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숲에 대한 것도 조금 무난한 부분이 있는데, 신경계에해요 간, 밤 이런 것들, 신경통이 깨가 열린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좀더 좀 신경 쓰면서 신경에 좋은 약성에 좋다던가, 피를 날기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있어요. 타이레놀이... 어예린님한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 소화기도 관련되어 아, 있고, 그렇기 됐다. 때문에, 어 그런 거 보다는 뭐 이제 좀 직접으로 치유를 한다던가 운동을 좀 꾸준히 좀 해야 된다던가 건강상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리지만 아시죠. 네. 그분이 <목소리> 좀더 우리 예쁘게 담만 살수 거예요. 네. 데이트 잘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레이터 사두 나루에서 이렇게 사주를 봤는데요. 아, 네. 일단은 저는 세빛 선생님한테 바꿔요. 아, 건강 아. 소름 돋고요. 그리고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네. 나 사연하고도가... 너도 마찬가지야. 사주뿐만 아, 아니라 신점도 볼수 있고 타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플로도 있기 때문에 가치가 가능해요. 근데 아직 아이폰은 안돼 안드로이드나 어플로 설치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만족하시나요? 네. 누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니까 아무리 뱉하게 아무리 뱉하 유바! 갑자기 이렇게 <웃음> 끝난다고? <웃음>